아니.. 어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밥술 한잔 제주도 편 마지막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문경회센터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제주도 놀러 가시는 분들 꼭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꼭 숨겨 뒀다가 드디어 공개합니다. 한상에 15만원인 에이코스를 주문했어요. 어, 정해진 회가 아니라 그날 그날 잡히는 어종을 내어주는 곳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A, B, 15만원 C, 코스에는 뭐,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회들만 뭐, 엄선해서 보내줍니다 어, 회 이외에 세팅되는 찬들도 처음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았어요 딱새우인데요 딱새우장이랑 딱새우회도 맛봤습니다 아 정말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보고 껍질 정말 예쁘네요. 한치 물회에요 한치 물회. 한치네. 한치 물회. 코스별로 반찬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한치 먹물 부침개. 한치 먹물? 우와. 우와 한치 먹물 부침개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만든. 언니 좋아하는 만든. 짜이. 진수 성천 앞에 또 네가 빠지면 섭섭하지? 첫 잔은 맥주로 목을 축이고 그다음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갈치회예요. 어 조금 천천히 까요 네, 천천히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 영상으로 계속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상큼한 물회로 입맛을 다시고 함량 함량 음. <웃음> 정말 잘 드시네요 음. 쫀득한 보고 껍질 음. 큰 보거인가 네. 아 그래 어쩐지 커 보인다 껍질이 음. 도톰하니 음. 엄청 맛있었어요 한치 먹물 부침개 한치 먹물 부침개는 어, 오징어 먹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문어 슬라이스 보니 오늘 놓친 문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아, 소라 따위는 무침으로 나오네요 아니 이거 누가 전복을 시켰어 이거 또한 반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음 아까 온다고 와, 이식감이 오도. 맛, 오독오독함냐 찍어보지 않고 그냥 먹은 멍게! 너무 향긋했어요! 도아도 오도, 오어오먹 뭔지도 모르고 먹는 음. 이 찝찝한 횟집 초밥은 음. 보통 맛이 없죠 아 근데 이 집은 음. 감동이 그냥 쓰나미 처럼 몰려옵니다 회 자체가 <웃음> 엄청 고급진 회로 만든 거예요다금발이 다촌입니다 와 무슨 회에요? 네. 구문쟁이 어떤 구문쟁이라고 다금발이 사촌이 주된 거에요 아. 저는 고문쟁이랑 황동을 처음 먹어봐요 아 너무나 기대됐어요 아 이걸 보니 아까 낮에 다금바리를 잡았다가 놓쳤던 기억이 나네요 이 식감 고구미라서 껍질을 돔들은 어, 껍질이 너무 꼬들꼬들해서그 식감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고소해요. 음, 정말 고소했어요. 상당히 고소. 방어뱃살 식는 느낌이야. 맛이 계속 고소한 맛이 계속 씹는 맛이었고,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얘는 뭐 찍어야 괜찮은 거야? 그냥 와사비. 나찍어 o What's up? What's up? No more can I l o 어 e 어 t What's up? What's up? w h a t <웃음> 겨자가 너무 매웠어요. 와줘지톡 쏘는 <웃음> 그 맛. <너무> <웃음> 음 병원에서. 쫀득쫀득한 회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조금 아쉬웠던 게 처음 나왔던 음 겨자가 조금 맛이 없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너안볼때 아... 이 겨자의 맛 김치와 겨자의 환상적인 조합 와... 자태 조그마 말고 또 말고 그만 두근거려 심장아 아... 단맛이... 한라산도 마시고 아유 기분 좋아 한치가 서비스로 나왔어요 정말 한치가 귀해서 한치 한상에 35,000원 정도 했을 때였어요 와 입에서 녹아 나는 아껴 먹었는데 아, 한입을 못거리라고 저렇게 많이 아, 맛있겠다. 합냐 갔다 놓고 말이 식감 좋아. 완전 맛있어. 진짜 식감 좋아요. 아, 그렇게 먹었는데 또 다시 한 상이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다시 한상 차려줬어. 이렇게 칼라산도 튀겨 나오고 살도 차. 양파 살 이 집은 튀김마저 맛있어 <웃음> 내가 설거지할명요 <설문자에 많이> <웃음> 집어 던져서 산방산 만들 거니까 <웃음> 제가 양파링을 던지면 산방산이 생긴다고요? 우와 음, 맛있겠다 거예요. 깻잎도 음. 한입 뺏어 먹을걸 입이 참 간을 잘하네 <웃음> 음. 아아저 바삭 소리 음맛있어 음. 맛있어. 대게 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좀하다니고 있었는데 버터구이. 해물볶음밥이 전복버터구이 와, 전복 사이즈 보세요. 그냥 서비스로 주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도합 저희 전복 5마리 먹고 있어요. <웃음> 너무 맛있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밥상이 나올 거야. 배 터지잖아. 아, 배불러. 미쳤어. 양념구이요? 양념양념구이 양념구이요. 양구이 우리가 아는 그 뽈락 맞나요? 이 크기 실한가요아 이거 괴물이 지이게 뽈락이야.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와이 튀김. 너무 잘 튀긴 거 있죠? 겉은 파삭 파삭하고 속은 완전 부드럽고 와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냥 입안에서 녹는다고 표현하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던 건 기성품을 사용한 소스. 아 그거 빼고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 입에 타! 돌려! 돌려 먹었습니다. 아 우리 언니는 생선 대가리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아 눈알이 맛있나봐요 저 못먹겠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죠? 음. 한번 보세요 음. <웃음> 음. 아 눈으로 그런 장난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 진짜 다시 생각나네요 정말 바삭바삭했어요 아, 튀김 장인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소리 봐. 이곳은 볼랑 양념구이 전문점이 아니고 햇집입니다. 저희는 지금 회 코스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볼랑 양념구이 전문점이 아니고 횟집입니다 저희는 지금 회 코스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어 먹었어. 금방 나 왔어. 하지마. <웃음> 아. <거의 분비에>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순식간에 머리 하나를 다 먹었어요. <웃음> 너무 맛있었어. <웃음> 응, 진짜 맛있죠 튀김. <웃음> 너무 맛있대. 안녕, 지금 안녕. 아 매운탕 좋아하고. 들어갈 곳이 <웃음> 없는데 라면을 가지고 왔어. <웃음> 누가 라면을 맛있게 먹냐 내기를 했는데요. 치고. 웃음이 터져서 그만 제가 질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웃음> 야, 라면 뽀물 뻔했어요 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화면 먹면서 <웃음> 올려서 와음 대박. 음 <웃음> 저걸 어떻게 다 먹어? 어음 대박 대박. 음음 배가 부르네 <웃음> 배가 부르다고요? 짠! 아, 정말 잘 먹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